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육에 정 보아 다이노를 해주는 책을 원한 첫 번째, 남자들이 생각해. 네, 안녕하세요. 심리용사 이창호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또네 오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심 이후에 지방에서 또 강연 일정이 있어서 그 강연 일정을 소화하려고 오늘은 또 오전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능하면 자그 상담센터 출근하면 은 컨텐츠 한두 개라도 좀촬영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내 네, 일이 생각보다 <웃음> 네, 그렇게 안 되네요. 네, 어쨌든 저는 최, 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컨텐츠 만들 거고요. 네,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그러니까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어, 오늘 뉴스는 뉴스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 가정폭력, 그러니까 어, 가정폭력 훈육을 이제 가정확대라고 생각을 하고 확대에는 이제 좀 맞겠다. 이 가정 안에서 너무 심하게 아이들을 학대하는 걸 막겠다 라고 해서 훈육하는거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는 것도 법적으로 제재를 하겠다라는 비슷한 네 요런 뉴스를 제가 얼뜻 봤어요 자세히는 읽지를 못했지만 어그 헤드라인 하고 이렇게 간략히 보는데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혹은 그걸 이제 우리 그 한국 정서상, 그러니까 예전부터 정서상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 하는 거는 아 이건 좀,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인식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아동학대 혹은 아동방임 좀 이런 때까지 어, 좀 악영향을 미쳐서 이제 좀 그걸 제재를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웨스턴 국가들은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옆집에서 부모가 아이한테 막 혼내거나 어뭐 때리는 경우는 옆집 사람들이 바로 신고하죠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목격하면 바로 신고하죠 어떠한 그고 그러니까 정서 그 웨스턴 국가의 정서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 라는 그 인디비주얼 개인주의 성향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부모가 자식한테라도 어, 조금이라도 뭐 훈육이든 뭐든 아무튼 뭔가 폭력을 가하는 것은 무조건 범죄다 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신고를 하는 거고요 아직 우리 동양 특히 우리나라의 정서는 아직까지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댓글도 좀 보니까 뭐 어느 정도는 허용해야 된다 아니면 그래도 뭐아동인권도뭐 얘기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논란이 좀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미국이나 아니면 더 어, 웨스턴 국가의 그런 아동학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어, 움직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제가 그 기사를 읽다가 그리고 수많은 리플을 읽다가 아 조금 조심해야 될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컨텐츠는 지금 제가 읽어본 뉴스 기사와 댓글들을 이렇게 제가 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사 제목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훈육을 뭐 제한한다 이런 취지였던 이런 그 헤드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니죠 아잘 생각해보면은 훈육이라는 영역이 있고 또 학대라는 영역이 있죠 근데 그 영역이 겹치는 부분도 있죠 잘 생각해보면은 훈육이 다 학대는 아니죠 그렇죠 또 학대가 다 훈육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다른 어, 서로 다른 그 사회적 문화적 영역 안에 있지만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겹치는 영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겹치는 영역 그러니까 뭐 부모는 훈육이라고 하지만 아이가, 아이가 막 멍이 들고 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는 건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건 학대겠죠 그래서 그런 영역을 제한하자 아 이제 그게 근본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제 뉴스 보고 특히 적시뉴스 사회뉴스 보면 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젠더 이슈부터 시작해서 이게 심리적으로 혹은 심리연구적으로 볼 때는 전혀 양극단에 있는 상황이 아닌데 평냥 각기 좀 다르고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걸 꼭 양쪽에 탁 놓고 편갈려서 싸움을 시키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단어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그러면 안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네, 간략히 컨텐츠로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또뭐 이것뿐만 아니라 저도 수시로 우리 생활 그리고 뉴스 아니면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일이나 사건이나 혹은 여러가지 활동들 중에서도 내 네, 심리적으로 혹은 심리연구적으로 뭔가 분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으면 꾸준히 콘텐츠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